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위한 첫걸음 법인 설립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부담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법인 설립을 망설이셨다고요 이제 걱정과 우려는 그만! 법인 설립을 위해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방문하는 등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됩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도 모두 간소화되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부터 처리까지 되니 여러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단 2일까지 단축 또한 법인 설립에 들어갔던 비용도 절감됩니다. 내 방, 내 사무실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시스템에서 기본 정보 입력, 잔액 증명,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4대 사회보험 및 취업 규칙 신고까지 마무리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선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가입 및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에 법인 설립 신청, 법인 설립 시장 메뉴를 클릭하고 회사의 상호를 검색한 후에 법인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한 회사 정보들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서식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구비 서류를 작성한 후에 일괄 전자서명을 하면 모든 서식에 전자서명이 자동 생성됩니다. 법인 인감 신고서 작성을 위해 법인 인감 스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 이제 잔액증명서를 신청하고 증명서 발급이 승인된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지분 없는 감사가 직접 로그인하여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한 후에 전자서명을 하면 잔액증명이 완료! 다음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설립등기 신청 승인을 처리해줍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주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누르면 국세청에서 승인을 처리해줍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정상승인되면 자동으로 4대 사회보험 신고정보가 제출됩니다. 4대 사회보험 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드디어 법인 설립이 완료! 온라인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법인 설립 시스템 상담센터를 통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의 첫걸음! 복잡하고 어려웠던 법인 설립!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과 함께하세요!